<웃음> are 아, 요 진짜 보 아이 없어요. 눈떠요 아. 다 아, 네. 음. 어, 아 잠시만. 아, 이게 뭐예요? 맞다. 수고합니다. 딱자수합합니다안 할래요. <웃음> 막차 축하합니다 막차 축하합니다 <웃음> 서로 우시에먹혀주 안녕 어어어 아. 슈퍼콩 슈퍼후도령 올리기 성공 이기기 싫어 아깝다 너무 수고했어 정말 6개월 동안? 6개월 동안 이내로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,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. 음. <웃음>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감사감사다다 <우와>, <웃음> 왔습니다 음. 음. <웃음> 이거 찍고 있는데 글램 찍고 있는데 뮤지컬 캐스트 그거 캐스트 핸드 아... 같다고 근데 진짜 왜, 왜 저번 지우가 글램 때보다 더 어려 보이지? 지우가? 이유가 뭘까요? 확 성장한 느낌이라 그랬나? 그때가 아... 그런 거 같아요. 지우와 아니면 지우가 그래도 네. 실패였 되게 가깝게 나온다, 이거. 얘를 <웃음> <진짜. 웃음> 이렇게 만든 건가? 음, 그런 거 같아. 이게 있더라 이, 이거 사주세요. 어, 그래. <웃음> 오, 이 마음에 들어. 어, 내 생각에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. 되게 잘 나온다 음. BH 네컷 해주세요 저 맨날 가서 찍을래요 5천원 안내고 찍을래요 <웃음> 11시? 11시? 음. 면 잠깐만요 저 과제 좀.. 11시. 과제 좀 어? 올리고 <웃음> 저 과제 좀 올리고 <웃음> 11시 59분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좀 올려놔야겠다 무슨 과제야? 뭐 쓰는 거야? 리포트 같은 거? 네1시비야셰익스피어시1 0야 작품 어. 분석과 작가 분석 역할 대박. 분석 대박 야 오늘 너무 예쁘다 옷이 그죠아저왜 옷이라고 강조했어 <웃음> 너무해요 아니 아니 옷도 이쁘고 <웃음> 너무 예쁘다 정말 제출했어요 네, 시상 해봤어? 지금? 아니요 아아 들꽃영화상 때 해봤어요 아, 들꽃영화제에서 그거 했었어요 그 모자이크 저는 오늘 A판 스타워즈 회상식에 왔습니다 A판 스타워즈에 왔어요 오! 이쁘다 이쁘다 <웃음> 너무 발랄한 저 아닌가요? 신분이 아 좋데오 에이판 스타워즈 여자 신인상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박지훈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좋은 어른 멋진 배우로 성장하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진짜 축하해요. 진짜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열심히 살자. 잘 끝났어? 나? 아? 아 끝났지. 출국니이 끝났어. 진짜 축하해요. 신기하다. 정말 게 이렇게 짜드려야겠다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. 박지우 윤찬영 <웃음> 못 봤고요 출연 시켜주세요. 아 지우 뭐예요? 맞아 지금 지우 지우 지금 뭐예 지우 지금 뭐예 <웃음> 아! 哈哈哈 <laughs> <laughs>